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가펠릭스예요 지난번에 비치테이블을 여기까지 만든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어, 설명이 미흡한 게 있어서 보조 영상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원형 테이블에다가 그 구멍 뚫는 거를 하나밖에 안 보여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를 더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 불린을 이용해서 어. 구멍을 뚫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원형 테이블을 이렇게 실린더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음, 에디트로 들어가서, F키 눌러서 페이스를 만들고, 얘를 Shift D로 디플리케이트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얘와 얘의 엣지를 페이스로 연결해 주고요 이 페이스의 오른쪽이나 왼쪽 을 선택해 주고 F키로 한 바퀴 쭉 돌려서 이렇게 원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다른 방법도 더 있었고요 음, 그런, 그래서 런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낼 건데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불린이라는 함수를 써서 구멍을 뚫을 쪽에는 효과가 달라요. 자 보세요. 자, 이 중앙에다가 일단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S, 스케일, S키 누르고 Shift, Z 누를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둥을 하나 만들고 똑같은 기둥을 이쪽으로 카피해 올게요. Shift D 예, 이쪽으로 뭐꼭 중앙이 아니어도 뭐 대충 일단 놓고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기둥을 불린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써서 한번 없애 볼게요 여기 스패너모양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인데요 요거 누르고 모디파이어에서 여기 보면 불린이라고 있어요 불린을 선택을 해 주시면 잠깐만 제가 어느 걸 줘봤죠? 다시 이게 아니구요. 네, 예, 이 원판을 잡고 모디파이어에서 불린을 선택해 주시, 주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오브젝트를 요 기둥을 잡아 줄거예요 그러면 얘가 <웃음> 인터섹트면은 어, 두 개의 오브젝트의 공통 부분만 남는 거고 유니온이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그 다음에 디퍼런스면은 어, 원래 모제에서 나중에 선택된 그 오브젝트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 얘를 히든시켰을 적에 이렇게 구멍이 나요 Alt H로 다시 보여줄게요 그럼 얘도 똑같은 작업을 해볼게요 Modifier에서 불린으로이 기둥을 잡아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 기둥을 히든시켜주면 h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얘도 히든 이 구멍과 이 구멍 얘가 좀 짙어요? <웃음> 그게 이제 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거든요. 이쪽까지만 설명을 해요. 이쪽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중급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웃음> 자, 알트키하고 Alt, Alt H키 눌러서 다시 다 기둥을 보이게 하고 아직은 얘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얘를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좀 앞으로 빼볼게요. GY 네, 이렇게 걸치게 하고요. 얘도 GY 해서 이렇게 걸치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히든 시켜볼게요. 히든, 히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기둥이 없어진 자리에 이렇게 벽이 생겼지만, 얘는 기둥이 없어진 자리가 그냥 뻥 뚫리고요. 어, 빈 캔, 캔을 이렇게 오려 놓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똑같은 명령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기둥을 뺐는데, 자. 얘는 실린더를 줄여서 만든 거고 얘는 판두 개를 위아래로 카피 한 다음에 중간을 연결을 한 거예요 어, 그거랑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지금요 이 모든 메쉬는 얇은 종이짝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플레임메시를 하나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얘는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면을 겉면과 속면으로 구별을 지어요 그런데 아까 이이 이 판은 이 밑에 판과 위에 판을 그대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이 위에 판의 윗면 위에 판의 밑면이 어 밑에 판의 윗면도 위에 판의 윗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얘는 판이 위아래 판이 안과 밖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판이 바라보는 면이 위쪽이라면 이 판이 바라보는 건 아래쪽 면 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페이스 오리, 오리엔테이션 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맞죠? 그러면 그 바깥쪽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안쪽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머나 얘는 자 붉은색과 파란색이 공전에 있어요. 바깥쪽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바깥쪽은 전부 다 바깥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바깥쪽인데도 아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모르거나 이런 원리를 모르시게 되면은, 나중에, 아, 정말 이게 이유가 뭘까? 못 찾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메쉬 하나하나를 그 불린이라든가 그 <웃음> 오브젝트를 만들 적에 이 안과 밖이 안팎이 있다는 걸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원판에다가 구멍 뚫는 방법을 불린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를 일단 안과 밖에 뒤집혔다는 건 아는데 그다음에어떻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의 모제를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세요 a키로 전체를 잡아주고요 alt n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recalculate outsid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축키가 shift n이죠 음. 보면은 shift n을 누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alt n을 누르시는 게더 활용하실 게 많기 때문에 이 명령화가 뜨는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리케큘레이터 아웃사이드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딱 봐가지고 아 바깥쪽이다 싶으면은 자기가 전부 다 아웃사이드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불린이 완성이 돼요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돼요 얘도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이제 알트 에이에서이 기둥을 없애주시면 되죠 딜리트.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게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비활성화 시킬게요. 네, 불린 명령을 쓰실 적에 주의해야 될 점하고 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뭐를 해야 되죠? 어, 파라솔을 해야 되나요?